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마카오에서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밤 문화는 뭐예요? 그렇죠 술이죠 술술 술 한잔 땡길 때 가고 싶은 곳 술집 근데 너 알쓰잖아 아니야 알쓰라도 나도 술은 마시고 살아요 근데 제가 알쓰다 보니까 많은 데를 몰라요 제가 마카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이곳을 추천해 줬습니다 하 good. thank you. we r e f 뭐 먹을까? 어, 민준다 영어. 어, 영어. 어, 안 <웃음> 이거 거의 문맹인데 문맹? 예. this one. And this o 어? So this one, sir, is appetizer. This is called dahi puri. Dahi puri? Dahi Yes. Sir, is with mashed potato. 아니, 약간 눈알처럼 생겼어. 인도에서 온 거라는데 처음 먹어봅니다. 정말. 먹어보자. 잠깐만. 딱 인도 맛이 난다, 그지? 음 음. 이게 뭐지? 이거? 음. 이게 뿌리 아니야? 음 근데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다이네 어 왔다 왔다 어 이건 난이지 알지 이거는 난, yeah. oh. so which is bread um. Yeah, So this is sprinkled with different herbs and spices 아, oh, they're the spices 아 ah, 근데 여기는 진짜 칵테일에 이런 인도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귀하다 <목소리나> 잠깐만 이거 해도 되는 거지? 이거. <목소리나> 틀렸다 아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인도에서 직접 가져오신 것 같은데. 풀렸다. <웃음> <웃음> <일렀다>. 풀렸어. <웃음> <일렀어. 웃음> Excuse me. Can I use the knife? Yeah, it's okay. It's, it's okay. Is okay. it have a kiss? Mm, no w o r r i e sir. No worry. No worry. It's okay. It's okay. Yes. 아 괜찮다네. <웃음> 어오맞다 어, 어, 맞다. That's the happy street. Oh, 어, thank you. 아 그게 더 이뻐 보이는데요. 아. That's the roots <웃음> of s i l v a r oh. 아 그거한테 아 땡기 <웃음> 어야 느낌이 있다 이 진짜 아까 소스, 소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걸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쫀득쫀득해 진짜? 근데 이 허나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우리야 아. 잘 살아보자 화이팅 이팅오 <웃음> 알스라서뭐 칵테일을 많이 안 마셔봤지만, 진짜 특이한데, 이거? 막 처음 먹어봐, 이런 맛. 아까, 아까, 처음에 아까 태웠잖아. 불로 어. 그불 맛이 나? 불 맛은 전혀 안 나. <웃음> 아, 그래? <웃음> 이거는딱 마실 때, 꽃향이 되게 강하게 나. 아, 진짜? 응. 야, 이렇게 나, 나눠서 먹어볼까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야, 아야 아니, 아니, 이러지 마. 아, 와, 와, 흘렸어. 어, 흘 <웃음> 홀렸어. 어야 oh, yeah, 이거는 그... 꽃 향이 확 나지. Oh, 꽃 향이 확 나. 여자분들 진짜 좋아할 거야. Oh, 이거는 여자 킬러다. 어 oh, 진짜. 여자 데꼬면 이거 마시면 돼. 그렇지 그렇지. So 우와. this is one of our best sellers. Oh. Oh. So this is cooked in white wine. So this one is kind of spicy. Spicy. o oh, 오케이 okay. Thank you. 인도말로 감사합니다. 뭐지? Supasipa. <웃음> 행하네요 나랑도 찍어주면 안 돼? 음! 이 소스가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 먹으면 알아. 맛있지? 야, 이거는 백터 한국인들 취향적이래. 백터, 백터. 여기에다가 소스를 음, 빵에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대박이다. 이거. 근데 이 레몬을 우리 짜고 시작해야 되는 거아닌가 아, 그런 거야? 그렇죠. 응. 나 이런 거안 먹어서 몰라. w o Nice! 앤데로인. 맛있다, 먹어봐. 완전 부드럽지? 아, 맛있다, 진짜야. 여기 음, 진짜 왜 이제 왔어, 근데? 음. 야, 2년 동안 처음 왔어, 왜? 편안한데? 칵테일 반지 맛집인지 모르겠다, 야. 어, 정말. Okay, 술도 맛있고. 요리도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과장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고기랑 같이 먹으라고 그러는 건가?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도 먹으라고. 아, 그 맞네. 나온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소스가 진짜거든 메이크업을 슈림프리 노원 스타일 노원 스타일? 노원 노 스타일? 고와 아, 고와 야, 네, 고와 인디아의 아, 고와 스타일인데, 깜짝 놀랐네 딱 봐도 진짜 인도다 이거인도들은거 <웃음> 같아, 편지가 사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같아 정말. <웃음> 마늘란 <웃음> 마늘란 마늘란 아니야 맞잖아 한글을 사랑해야죠 그래 갈릭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마늘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맛있을 거야 먹어봐 딱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 오, 맞네 아니, 여기가 고아 나이트라는 곳인데 예전에 바스코 다가마가 원정을 나왔을 때 인도, 고아, 말레이시아, 말라카, 그리고 마카오를 점령을 한 거예요 이쪽을 통해서 나중에 일본과 교류를 했거든요 이 식민지 총독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도 고아랑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오바야 <웃음> <웃음> 진짜 석템 만들더라고 네. 아까 내가 살짝 물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오, 맛있다. 먹었던것 보다 확실히 알코올이 많이 들어갔고 이거 마시면 순간에 얼굴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거 잘안 맞아. Out of all four cakes this is your favorite. This s my favorite. But I like that too both.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처음 와봤어요. 진짜 100% 솔직히 충격.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 유럽풍의 이런 건물들과 함께 이런 테라스에서 이렇게 먹는 이 분위기 끝내줍니다 진짜 마카오 오셔서 한번 겪으시면 와 진짜 잘 왔다 막은 고맙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 마카오 여행 오셨을 때 연인과 함께 오시면은 음. 하, 아 그치.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간단하게 뭐술 한잔 하려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돼요 충분히 식사가 되는 어. 곳이에요 그렇죠 식사해도 실패 안 해줄 때 음. 대략적인 가격은 밑에 댓글에 다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쪽 사장님이 아까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저보고 유튜버니예요 유튜버라고 말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길 안 온대요 현지 사람들만 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뭐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댓글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막원의 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로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딱 나와야지 구독이 나와야지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권승관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아... 진짜 제가, 제가 알쌓을 했잖아요 제가 제가 이거 이거 하나 하나 먹은 것도 아니고 반잔 마셨거든요. 반잔 마시고 취했습니다. 학교일 색깔이랑 얼굴이 똑같아요. <웃음> 친구예 친구. 어, 다음에 오면 제 친구 시켜요 이거. <웃음> <웃음>